안녕하세요. 나무골프의 박나무 프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 자일라오 골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뒤에 텐산산맥이 보이는 예, 드라이빙 레인지에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드라이버 셋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뭐 나무 골프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스윙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 샷그 다음에 어프로치 샷 퍼팅 이렇게 상황별로 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실내 스크린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야외 드라이빙 레인지에 나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니까 좀더 보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인정 대문 없이 제가 혼자 조금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드라이버를 치실 때 실제로 스윙 메커니즘이 뭐 아이언샵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다른 점은 셋업, 우리가 공을 치기 전에 준비 자세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드라이버의 이 샤프트 길이 자체가 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가 길다 보니까 스윙의 플레인 자체가 훨씬 완만하게 플랫한 플레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셋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공을 왼발 쪽에 놔라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유가 우리가 완만한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금 PGA 투어의 일부 이제 스윙 스피드가 아주 빠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허. 일부러 드라이버 탄도가 너무 높이 뜨지 않기 위해서 약간 하향 타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드라이버 샷은 약간 헤드가 최저점에서 올라오는 지점에서 타격이 되는 상향 타격을 권장해 드리고 그거에 음.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하셔야 될게 홀 포지션을 왼쪽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왼발 뒤꿈치 라인에 두고 셋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체의 이 척추각을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시는 겁니다 이 상향 타격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양쪽 어깨 높이를 똑같이 두고 스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게 해서 공에 저는 공의 옆구리나 엉덩이 쪽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공의 맨 윗부분을 정수리라고 표현하거나 머리라고 표현한다고 라 하면 공의 엉덩이나 옆구리 쪽을 보게 해주시고 셋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셋업에서 또 중요한 거 이렇게 볼 포지션을 약간 왼쪽으로 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충분한 공간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립을 잡고 패드업을 하셨을 때 그립 끝과 내 몸과의 간격 또는 공과 내 몸과의 간격이 충분히 이렇게 큰 궤적을 만드는데 방해되지 않게 여유 있게 공간을 두고 꿀 포지션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스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아이언샷 또는 짧은 클럽을 잡고 어드레스 할 때보다는 조금 상체각을 세워서 우리가 완만한 각도 우리가 스윙플레인을좀 플랫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상체각을 약간 세워주시고 전체적인 체중 배분도 너무 앞쪽에 두는 게 아니고 발 가운데 쪽에 두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드라이버에서 중요한 셋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 지금 앞으로 3일 정도 더체류하면서 저희 지브로의 여미승 프로와 같이 이 골프 레슨 컨텐츠를 찍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희 뭐 콘텐츠 생각나는 대로 또 <웃음> 이제 생각나는대로 꼭 정해진 부분 아니더라도 이렇게 야외에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찍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열심히 하고 들어갈게요.